칠십칠 한국어 공부 택시 칠십칠 한국어 공부 택시 1. 택시를 타다 1. 택시를 타다 어서 오세요. 어디? 가세요. 어서 오세요. 어디 가세요? 롯데 센터 하노이 가 주세요. 롯데 센터 하노이 가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? 알겠습니다.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?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.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. 이 길이 막히다. 이 길이 막히다. 얼마나 걸릴까요? 얼마나 걸릴까요? 길이 많이 막히다. 히네요, 길이 많이 막히네요. 큰일이네요, 늦겠 늦겠어요. 몇 시까지 가야 합니까? 몇 시까지 가야 합니까? 3잔 돈. 3. 잔돈 도착했습니다. 4만 8천동입니다. 도착했습니다. 4만 8천동입니다. 여기 5만 동이요. 여기 5만 동이요. 잔돈이 없습니다. 잔돈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잔돈은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잔돈은 가지세요